I think t s a good i d e I love you. <웃음> 컴폼 받아야 돼, 나오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컴폼 받아야 돼 안녕. 밥을 싸네, 나오면 안 돼. 안녕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